여러분, 하이어. 아, 저는 이제 공연 끝나고 어, 옷 갈아입고 <웃음> 음, 이제 디프리아로 가기 전에 V 라이브 켰습니다. 어, 네, 오늘 진짜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공연에 첫날부터 3일 동안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아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오늘 공연 보신 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건강 관리 꼭잘 하시고 어, 다 어, 공연하는 동안 어떤 공연 봤을 때그 기억, 추억 다잘 간직하고 또 우리 나중에 또 다른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나서 또 이번 공연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, 너무 감사했어요 다 진짜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. 다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아주 좋은 꿈 꾸고 아주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십시오요. 편히 쉬세요. 자꾸 나 군대 말투가 나오네. 쉬십시오 이러면서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저희 어머니도 우리 아들 참 잘했다라고 네 하고 가셨습니다. 네. 다 진짜 모두 건강하세요.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. 잘 가요. 푹 쉬세요. 바이바이. 안녕. 저는 이제 뒤풀이하러 갑니다. 바이바이. 안녕. Bye. 어, 안녕. 이거 어떻게 하냐? 어. 안녕 진짜 안녕. <웃음>